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이미 살았어. 그딴 <subsequent> 설명이 없는데, 잠깐만. 응, 수고. <웃음> <아이씨가>. <웃음>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바야나죽으면내 채널을 아니야. 잘 이어주길 바래. 아니야! 살고 싶다, 그래. <웃음> <또> 외쳐! 으, <웃음> 음, 야. 으, 음,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Keep Talking and Nobody e x p l o d e s 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출시된 지꽤 오래된 게임인데 아와 아,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합방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말 그대로 폭탄을 해체하는 게임입니다 진행 방식이 특이한데 일단 둘중한 명만 게임을 키면 되는 게임인데 저만 일단 게임을 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눈앞에 폭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폭탄을 해체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은 매뉴얼을 갖고 있는 바하 측에서 이건 이렇게 해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은 제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바하가 게임을 켰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 준비해놓은 매뉴얼을 보면서 바하가 보고 있는 폭탄이 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해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마맘메야 아야어 형!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게임을 진행해? 어 형이 먼저 해봐 내가 한번 설명해볼래 오케이 그럼 여기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폭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폭탄은 5분 내로 폭탄을 해체해야 돼요 3개의 모듈 해봅시다 자 이걸 누르는 순간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약간 로마 문자같이 생긴 버튼이 4개가 있어 아, 딱 알았어. 첫 번째 어, 버튼은 피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고, 위아래를 거꾸로 야 좌우로, 거꾸로 야 좌우로, 좌우로 피 뒤집어진 문양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 그래? 일단 이거 그러면 좀 이따 보자고. 피 뒤집어놓은 게두 개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리고 어. 두 번째 버튼은 X자의 가운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이 6. 놀랍게도 어? 6자도두 개야. 어떻게 두 개지? 그 다음이 어. 약간 역삼각형의 다리가 세 개가 있고 왼쪽에 아가 붙어 있어 어어 근데 놀랍게도그 새끼도 두 개야 아니 어떡해 <웃음> 야 <웃음> 벌써 해볼까? 2분 30초 지났어 나도 이해가 안가 이게 나도 지금 이거 생판 모르는 거라고 <웃음> 매뉴얼을 잘 읽어봐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형 먼저 6 먼저 눌러봐 6어 눌렀어 그 다음에 P를 눌러 어 그 다음에 그 역삼각형의 세모 다리 있는 애를 눌러 어 그리고 그엑스로 눌러 오! 어, 졸업색이 들어왔어! 됐어! 바로 옆에 버튼이 있는데 폭파라고 쓰여있고 흰색의 어. 커다란 버튼이야 이거 눌러봐라 죽을 준비하고 있을게 1분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마 이미 살았어 일단 설명이 없는데 잠깐만 음수고 <웃음> 음, <웃음> 아니 잠깐만 눌러봐 노란불 들어왔어 그래서 틀렸어 아직 괜찮아. 우리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30초 남았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게? 와, 어렵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바야나 죽으면 아니야, 아니야, 내 채널 잘, 잘 이어주길 바래. 아니야! 그치? 살고 싶어외 쳐? 아, 죽었어. <웃음> 아,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애초에 문제 자체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그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알았어. 아 분위기 무서워. 그 폭탄을 집어 드는 순간 시작이야. 아형나뭐 잘못 눌렀어 잠깐만. 벌써부터 하나 틀렸어? 어, 미안해, 아주 잠깐만. 훌륭해. 버튼부터 얘기할게. 첫 번째가 C를 좌우로 반전시킨 거에 가운데 에 선이 가로로 그어져 있어. 그리고 위에 다운표가 두 개가 있네. 두 번째 거는 타원형인데 타원형의 아래쪽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어. 되게 나무처럼 생겼어 나무.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초반이라 지금 좀 어색해 잠깐만 H를 필기체로 쓴 거에다가 자! 상... 자 알았어! 그 다음 거 얘기해줘 그 다음 거그 다음 물음표를 위아래로 바꾼 그... 오케이 그러면은 눌러? 어. E 어 눌렀어 그 다음 나무? 나무? 나무? 그 다음 H? H? 그 다음 물음표 했어! 파란 번들어왔어 오케이 다음! 선 끊어지는 건데 와이어가 3개야? 총 6개야 노란 와이어가 있어? 있어!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하얀 와이어가 두개 이상이야? 아니야 하나야 붉은 와이어가 있어? 어네 개라 있는데 네개 중에 하나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끊어버렸어 끊었다고? 몇 번째 줄을 잘랐지? 두 번째 줄자네 번째 줄을 잘라 잘랐어 어 파란 물 들어왔어 일단 좋아! 다음 거 하얀색 버튼인데 누르고 유지라고 생겼어 지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아, 누를까 말까? 형나 1분 남았어 침착해 기다려 할수 있어 난 평온해 지금 어 굉장히 좋아 릴렉스야 지금 어형나 토할 것 같아 지금 잠깐만 <웃음> 내 목숨은 형한테 있다고 지금 막대에 색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다고 검은색이야? 어 아이 검은색이야 내 미래 같아 지금 카운트다운 타이머 중에 어. 아무 자리나 숫자 1이 나타나면은 꾹 누르고 있다가 놔1 잠깐만 대어대어 <웃음> 와,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형을 죽였는데 형은 나를 살렸네. 유령인 상태에서 우리 바하를 살린 것에 만족해.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나도 이제 첫 번째 폭탄 좀 다시 해체해보자. 준비됐어, 바? 당연하지. <웃음> 나벌다 재밌어. 할수 있을까? <웃음> 첫 번째 나무 눌러. 어. 용수철 누르고, 어. 별 누르고. 어. 오케이, 됐어. 다시 눌러. 와이어 총 다섯 개 있어. 와이어가 다섯 개씩이나 있어. 혹시 마지막 와이어가 검은색이야? 아니야 혹시 붉은색 와이어가 하나만 있어? 어 하나만 있어 노란색 와이어가 두개 이상 있나? 노란색 전혀 없어 검은 와이어가 없다 그랬지 형 검은 아, 와이어 세개 있어 그러면 어? 두 번째 와이어를 잘라 아 틀렸는데요? 잠깐만 어 난독 증인가봐 잠깐만 아 그럼 네 번째 잘라 뭔 소리지? 하나 아, 둘셋 네. 틀렸는데요? 저 이제 한 번만 더 틀리면 뒤져요 오케이 이건 더 쫄깃쫄깃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그냥 계략이었어 오 쓰레기인데 <웃음> 형그러면 진짜 마지막이야 첫번째거 잘라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커다란 버튼이야 중지라고 쓰여있고 빨간색 참고로 시간 졸라 빨리 줄고 있거든 내가 지금 두번 틀려서 그거를 꾹 누르고 있으래 어?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웃음> 혹시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나와? 조금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 막대기 그러면 1에 놓이는 데다가 놓으래 됐어 예! 손 남기고 풀었어 어 그래 형 내가 쫄깃쫄깃하게 한다 했잖아 너 죽일 거야 <웃음> 나두번 죽는 줄 알고 <웃음> 아난 이런 쫄깃쫄깃하고 이 스펙타클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짜릿하잖아 다음 거 형이 먼저 해볼래 아니면 내가 먼저 해볼까 네가 해체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알았어 붉은 와이어가 있어? 없어 마지막 거 잘라 아굿 좋았어 자그 다음거 간다 자그 다음거는 옛날에 그 핑맨처럼 빵에서 세모가 빙글빙글 돌면서 뭐 길을 찾는건가봐 아씨잘못놀른데정신좀 차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흰색 네모가 있고, 그 흰색 네모 근처에 빨간색 세모가 빙글빙글 돌고 있고, 초록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 어, 일단 어. 찾았어. 미로 같이 응. 생겼다 이거지? 어, 그치, 그치, 그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얀색 빛을 어. 붉은색 어. 삼각형까지 이동시켜야 되는데, 벽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어. 벽을 보고 있는데, 안내를 해줄게. 좌표를 얘기해줄래? 하얀색 빛이 어느 좌표에 있어? 왼쪽 제일 위에 거를 기준으로 두께 그냥 세로줄 몇번째 줄이야? 두번째 줄이야 두번째 줄에 몇번째? 첫번째 그럼 맨 아래쪽에 붉은색 삼각형 이 있겠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붉은색 아니, 삼각형은 아니야? 흰색에서 오른쪽 두칸 아래 두 칸에 있어 이해했어? 조졌다 어쨌건 어, 어, 알겠어 자 위! 위? 내가 계속 불러줄테니까 해! 아닌데 형? 조졌어 위가 아니야 위가 아니라고 일단 틀렸다고 뭐가 틀려? 위 버튼 누르면 안 움직여? 삐익 하면서 지금 엑스 하나 생겨가지고 내 생명선이 지금 이상한 브금이 나오면서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아니야? 2초 1초 0초 난 지졌어 가. 나는 그냥 형난 죽었다고 형이 말하는 대로 난 죽었어 나는 죽었구나 아... 유감 어우 답답해 와 화면을 못 보겠으니까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화병 나서 돌아가실 것 같아 진짜로 형이 해봐 퍼즐을 내가 한바 봤잖아 일단은 어. 내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너만 믿을게 아우 밥이야 그냥 바로 미로부터 갑시다 아 이런 그렇지. 식이구나 동그라미랑 네모랑 세모랑 그러니까. 따로 있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동그라미 자, 두 개의 위치를 일단 알려줄게 좌표가 맨 왼쪽 위가 11이라고 생각을 해 응. 그럼 4,4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그리고 어. 오른쪽 오른쪽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그럼 이제 그 지도의 맵을 확인했지? 어 확인했어 좋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알려줬던 동그라미 위치에 위, 위에 위 흰색 점이 있고 좌표 11에 삼각형이 있어 자 빨리 길 안내해줘 오케이 한다 똑바따래형 아래 하나 눌러 어 계속 말해 아래 하나 눌러 아래 두번더 눌러 그리고 왼쪽 계속 얘기해 그리고 위에 세번 왼쪽 한번 아래로 세번 왼쪽으로 세 번, 위로 세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아래로 두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네 번.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그다 와이어 다섯 개. 아 와이어야? 아바비지뭐 그냥 이거 시원하다. 빨리 빨리. l a t 그다음에 H 누르고 무릎을 눌러. 끝. 아나이스 이제 이제 완전 여유 있네. 쉽다니까. 1분 30초 남기고. 으야자 근데 이 지금부터가 본편이야 조졌다 한 단계 위로라는 폭탄을 해체해야 돼나 먼저 해볼게 형이 먼저 해체해본다고? 어. 오케이 알았어 좋아 니가 잘 이끌어줄 거라 믿어 답이야 그냥 나한테 그냥. 아왜 이렇게 해보자. 못 믿었지? <웃음> 그네 번째 거 잘라 오케이 H, C 거꾸로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건데 다이아몬드 어, 버튼이 어. 총 4개 있는 거야 그리고 파란색 어. 버튼이 계속 전멸하고 어. 있거든 제일 위에 거네. 일단 알았어. 매뉴얼 좀 볼게. 형, 시리얼 넘버 있잖아. 요 제품의 시리얼 넘버에 알파벳이 있어. 근데 모음이 있어, 없어? 아이가 모음이잖아. 모음이 있네. 모음이 있으면 자. 아, 버튼이 아, 견고하네. 안 터져. 붉은색 눌러. 붉은색은 파란색의 왼쪽이야. 왼쪽. 그랬더니 파란색 초록색이 빛나. 이러면서 아형알것 같아 노란색 누를 건데 오른쪽 거야 형 틀렸어 미친 아나 이거 이해가 안 가리 뭐지? 아야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많이 사랑한 거 알지? 아, 안돼말 걸어서 미안해 나 이제 써? 갈게 안돼자 이제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보자 나무, 감마, 모래시계, 시 마지막 것 잘라 잘랐어? 아래 아래 아래 됐어 자 마지막 거 단어로 되어 있는 버튼이 여섯 개가 있는데 너의 라는 거에 맞춰서 하는 거 같아 자 일단 잠깐만 이거를 봐야 어? 될거 같아 지금 2분 40초 남았어? 내 심장 소리 같아 이거 삐비거리는거와 이거 미쳤는데요? 미친놈이네 아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아까 내가 형한테 설명해줬던 그런 마음이었어 자맨 왼쪽 위에서부터 으흠. 오른쪽 순서로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물어볼게 3번에 어. 응이 쓰여있어? 아니야 2번 처음 2번 아니야 6번 디스플레이 아니야 2번 오케이 아니야 6번 뭐냐면 아니야 5번 공백 아니야 아 조짓다 이의아나 이거 조짓다 뗀것 같은데 <웃음> 봐야 미안하다 아니야 형 포기하지마 동생 버려? 아 그리고 다음에 보자고 난 죽었어 이미 아래로 쭉 오케이 그리고 상처 모양 A 오케이 눌렀다가 바로 나. 오케이 됐고 맛있다. 자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네. 피아노 건반처럼 4개의 버튼이 있고 뭐 1, 2, 3, 4로 숫자로 써있나요 혹시?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쪽 패널에 1이라고 네. 적혀있고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 알았어 일단 형 이거 미리 말해줄게 만약에 올바르지 못한 버튼을 누르면 모둘이 다시 1단계로 초기화돼 어? 로그라이크 형식이야 지금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디스플레이 숫자가 1이라고 그랬지? 가장 어? 앞에 있는 게 어? 그러면 두 번째 버튼 눌러요 딸깍 오! 됐어요! 자! 세팅이 다시 바뀌었고 위쪽 숫자가 3으로 바뀌었어 3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눌러봐 오케이! 좋아! 그 다음 3이야 또! 야 맛있다! 어? 3이면 은세 번째 거 눌러볼까? 어 좋아! 그 다음 어, 숫자가 어, 1이야! 두 번째 거 누르면 돼 마지막! 마지막! 1. 두 번째 거 눌러 틀렸어! 일어나야! 처음 <웃음> 붙아자3세 번째꼬 오케이 오2세 어. 번째꼬 3세 번째꼬 1세 번째꼬 오케이 마지막 제발 제가... 아 이거 개2형 조졌다 이거 개 어려운 거야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형. 처음에 3위였어. 그래서 내가 풀었어. 일주일 동안 풀어 내가 풀었어. <웃음> 어떻게 풀었어? 풀었어. <웃음> 역시 인생은 운이야. 어, 어쨌든 깼어. 난 살았어. 나 희쁨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러 어. 갈 거야. 어, 난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도 없어서 없었어 <웃음> 지금.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 지금. 가보자고. 네 번째 거 잘라. 하나 둘셋 넷. 좋았다. 6! Q, X, 메롱 그 버튼이야 형 아까 내가 그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버튼이 있는 거그 깜빡깜빡 하는 거 있지? 다이야 어 그건데 초록색 번튼이 깜빡 이러고 있어 시리얼 넘버를 한번 볼까? 모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오케이 한번 가려볼게 기다봐. 모음 없어 모음이 없어 초록색 버튼을 눌러볼래? 삐뽀 하면서 삐할때 초록색 뽀할때 빨간색 그럼 초록색, 파란색 초빨초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초빨초, 노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됐 와우! 자그 다음 우리 아까 했던 그 버튼이야 형 같은 버튼 바라고 돼있어 봐 바라고 쓰여있는거구나 두번째 버튼 어? 2번 버튼에 뭐라고 써있 어어? 어? 어? 어어어 야 어허야 어어 오, 오야, 오, 어, 그럼 네 버튼 눌러 네 알겠습니다 네 없어 내가 없다고 그럼 네네네 네, 네. 있어 눌러 어 눌렀어 눌렀어 됐어. 됐어? 버튼이리셋됐어개 같은 거 디스플레이에 잠시만 그럼 6번에 어. 쓰여있는 거봐 6번 눌러 그럼 오른쪽 아 오른쪽 누르라고 아니 아니 뭐 오른쪽 버튼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쓰여있는 어, 있어, 버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눌러 예스 또 리셋이야 개같은거 1분 나왔어 요 오케이? 자 디스플레이 거기 6번 봐 6번 네 네? 네 어이 어이 그럼 됐어 없어 니 있어 눌러? 어니 됐어 35초 남은 나왔어 아와 클리어했어 클리어했어 아, 이제 네. 알았다 깨달았다 형 파란색 초파네 오케이 플러스 졸라 똑똑해 <웃음> 노초 파노 노초 파노 데스! 오케이! 자뭐 어떻게 할까? 그만 할까 아니면 더 할까? 아니면 형 이왕 해보는 김에 마지막으로 3-7에 8분짜리 한번 해보길래? 이거를... 깰 수가 있어? <웃음> 다 처음 보는 거일 텐데? 어 근데 8분이면 할 만한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내가 먼저 풀어볼게요 오케이 내가 오더할게 들어와 가보자고 응. 아는 것부터 빠르게 하고 시간 을에가져가 마치 수능 보는 것처럼 나무 A H C 자 그리고 그 단어 하는 거 할게 형어 깜짝이야 6번 어씨 알람까지 울려 와래서나 처음 소름끼쳤어 나 와형 진짜 깜짝이야 이거 지금 다른 것도 울려 지금 와개 어, 놀랬어 잠시만이야 잠시만 너의 있어 버튼누르게 버튼 노란색 버튼을 누르고 와불 어, 꺼았어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공복게임 이거 노란색 유 누르고 유지 1어 됐어 두 번째 와이어 잘라 왼쪽 아래 왼쪽 위 했어 자그다음은새로운거 할게 요 1, 2, 3, A, B, C로 해가지고 와이어가 있어 그리고 위아래로 버튼이 있어 찾았어 1번은 C로 연결되는 검은색 와이어고 어. 3번은 A로 연결되는 검은색 와이어고 어. 2번은 빨간색으로 연결되는 B로 가는 와이어야 오~~, 오. 착하네 자 붉은색 와이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얘기해 줘 2에서 B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잘라 어? 붉은색 와이어 잘르라고 틀렸는데? 이게 아닌가 봐 전혀 모르겠어 다른 거부터 넘어갈까? 어 다른 거 먼저 할게 그러면 어? 그이도와이인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돼 있고 불이 어. 들어와 있는 와이어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문양인데별 모양의 두개 있는데 첫 번째랑 여섯 번째에 별 모양이 있어 어 위쪽에는 뭐가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불 들어오는 어, 불 들어와 있는데 불은 4번, 5번에 불 들어와 있어 오케이 오! 그래, 어, 씨 깜짝이야 형나 진짜 존나 무서워 지금 공게임이야 이거 지금 자연재가 막 생겨 가 지금 그리고 아! 어 죽었어 죽었어? 나 공포 게임 싫어하는 거 알지 형? 너무 무서웠어 게임 졸라 잘 만들었어 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 형이 한번 맛봐야 돼한번 어. 잡사봐 어예 플레이 목록에 귀농왕이 상위 10%로 깼어 이걸 아니 어떻게 했대 그 형은 농기요 <웃음> 자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들만 걸렸어요 야 이거 깰수 있다 그럼 첫 번째 거 잘라. 메롱 B, C.Q 파란색 4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왼쪽으로 한 번, 아래 한번 확인 그리고 오른쪽 한번 오케이 확인 됐어? 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망설였던 별 표시가 있는 세로줄 이거는 어. 지금 너무 어렵거든? 이거 넘어가고 어. 알파벳 다섯 개가 적혀져 있는 패널이 있어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거기서 보이는 것좀 얘기해줄래? A R U V V 아형 글자들을 돌려봐 첫 번째 그냥 돌려봐 그냥 위아래로 아무그렇게나 돌려? 돌려봐 A K F D Y Q 그 다음 두 번째 R P P F 어 됐어 됐어 A F로 돌 일단 형 근데 뭔지 이제 알것 같은데, A F T E R 찾아 그냥. 형. A F T T E E R F T A 확인 네. 눌러? 어 눌러. 오, 뭔지 모르겠지만 해결됐어. 이자 아. 이제 아까 그 별로 어. 다시 돌아가야 돼. 별로 돌아가 볼까 뭐 우리? 자 와이어를 네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와이어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되어 있는 약간 크리스마스 막대기처럼 생긴 와이어야 그게 1번에서 1번으로 이어져 그리고 1번에 별이 있어 자, 1번에 있는 거형 있잖아 색깔이 파란색에 빨간색이 섞여 있다 그랬지? 어 알았어 어? 어 그리고 별이 있어? 별은 1번, 3번, 5번에 있어 형 이거 시리얼 한번 확인해 줄래? 마지막 수가 짝수인지만 하면돼 짝수야 어... 그거 잘라 이거 잘라 어... 틀렸어 개같은 거자 2번은 흰색 와이어고 2번 2번이 연결되어 있어 여보 나 죽을 수 없어! 와... 됐어! 어... 어? 깼다고? 어 어떻게 깼어? 찍어서 아니 형 그걸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취지를 맞춰서 해야지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형 뒤지는 걸 보고 싶어? 아니 이거또 어떻게 찍어서 깼대? 어쨌든 난 살았어. 필요 없고 너 죽으러 가 빨리 아나이용 가, 어여 가 내가 잘 설명해줄게 아나 무서워 나나 나 이런 거 무섭단 말이야 아 들어가! 보자 그래 레이그 보이는 대로 소리를 내이이이 켜서 요어 켜져 아... 있고 죽었어? 어... 이 <웃음> <웃음> 아아아 진짜 죽 이거 내가 볼 때는 형 끝내는 게 맞아. <웃음> 이거 내가 볼 때는 그, 그래. 우리 어려운 거한두세개 나오면은 못풀것 같아 나는. 아 엠팜맘. 자 이렇게 바와 함께 킵토킹의 Nobody Explodes 라는 게임 즐겨봤습니다. 바 어땠어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머리 쓰는 게임을 팀워크로 하는 건 너무 너무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뒤에 가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지만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래도 재밌다. 즐겁게 했던 것 같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버튼 알람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빠이빠이.